126강입니다 164문답과 165문답 성례의 세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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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문부터 은혜의 방도로서 성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주제를 살펴보면 성례가 어떻게 효력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161문에서 봤고요. 그리고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162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성례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163문에서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63문에서 새로운 주제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64문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토께서 신약 아래 그분의 교회에 세우신 성례는 몇입니까? 다음. 그리토께서는 신약 아래 그분의 교회에 세례와 성찬 두 성례만 제정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오전에 세례 공부하면서도 똑같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세우신 성례 아,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생각한 성례의 본질과 긴밀히 연결될 것입니다. 성내에는 신비의 측면이 있는데 그 신비의 핵심에는 그리토에게 있습니다. <웃음> 우리가 믿음으로 성내에 참여하여 그리토를 얻습니다. 그리토와 하나가 되니까 그리토를 얻는 거죠. 왜 이제 그리토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회복하시고 그걸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그분을 전체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창조의 목적과 본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또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또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스 4장 13절 말씀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통하면서 내 초창조에서 목표하신 만물통일과 만물충만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피정물에 고대하는 바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다, 그,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양육강식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우리, 우리가 그리도와 같아짐으로 해서 세상이 이제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뭐, 그, 그 세계가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이제 장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내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비밀, 신비이신 그리토께서 그분의 몸과 지체인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더욱 드러내실 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동시에 서로에게 더욱 신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 밖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서 그리토가 나온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진노 아래 있는 존재다. 우리에게 나올 건은 죄밖에 없는데,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우리의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그게 본무고, 책임이고, 특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전히 자기 아상에 갇혀 있고, 자기가 의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도의 생명으로 더욱 결속되는 동시에 우리가 그리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만 서로에게서 신비한 면을 발견합니다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도 우리 입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김학선생님이 변화되는 내용을 보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도의 은혜가 있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례를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 성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서, 설교할 때본 내용이 여기 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에서는 일곱 성례가 성경 적이지 않음을 그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곱 성례가 성경적이지 않음을 지금 선언합니다. 이 주제가 로마 카토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이 아니라 견진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를 추가합니다. 병자성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성사하고 같은 겁니다. 견진성사는 공적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받은 아이가 12살이 되면 견진성사를 받아 성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성체라는 것은 이제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혼인성사는 남녀가 혼인을 통하여 부부관계에 들어가는 건데,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고 보속을 통하여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신자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하여 주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주님께 맡깁니다 신품성사는 그리도의 대리자가 되어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품위가 사제품 혹은 신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어느 산에서 열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세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6월절 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후에 두고 이제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제정됐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례를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이 대신 뒤에 뒤짐지고 우리가 뭘 하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와 신이 함께 하신다. 그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18절로 20절에 나오듯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말씀사역의 부름을 받은 목사가 성례를 집행하지만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의 의도나 덕에 의해서 성례가 효력이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역사하시고 친히 복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토께서 성례를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목사는 그리토께서 쓰시는 수단, 도구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수단적 요인이 되고 주님은 성례를 친히 제정하시고 집행하셔서 결국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은덕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려고 신이 성례를 제정하셨고 신이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례의 신비는 신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아주 드러난 신비인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들한테는 드러난 일이고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돼서 성취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신비이고. 또 외부 사람들한테도 가려져 있는 게또 그게 신부 신비인 거죠. 음. 참 사람 대신 참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성례는 비적입니다. 신비한 그런 자취가 되는 거죠. 신비한 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아 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웃음> 165문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가 165문답.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토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인데 물로 씻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이 성례는 그리토에게 접붙여짐과 그리토의 피로 죄사함과 그분의 성신으로 중성, 양자 삼으심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사람은 보이는 교회에 속하도록 엄숙히 허락을 받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밝히 서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165문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는 물로 씻어 삼위의 이름 안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다. 다섯 가지 중요한 은혜들을 표시하고 인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섯 가지예요.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뒤에 세례 받은 사람이 보이는 교회에 속하도록 엄숙히 허락을 받는 거하고 또 서약하는 거하고 이게 두 가지는 이제 앞부분의 결과로 누리는 것입니다. <웃음> 이제 첫째는 이제 그리토와의 연합이고, 삼위 안에, 하, 이름, 이름 안에서, 어,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둘째는 세례식의 의미가, 가시적으로, 어, 그 의미가 제시된 거죠. 첫째, 세례의 정의. 물로 씻어, 어, 이름 안으로, 삼위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성례 165문은 먼저, 세례는 그리토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라고 164문의 내용을 언급하고 물로 씻어 삼위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성례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된거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거죠 아주 거룩한 백성이 되는거죠 <웃음> 물론 물로 씻어라 아, 라는 표현도 165문에서 에, 3문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위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성례라는 이 내용은 앞서 인용한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에 에, 나옵니다 주님이 갈릴리 어느 산에서 베푸신 이 명령은 흔히 대위임령, The Great Mission이라고 합니다 큰 사명인데 때로는 그 세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려면 이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치고 부활하신 후에 내리셨는데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로서 어 이런 권세를 받으신 거다. 원래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동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시고 어, 그 죄인들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세상 끝날까지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도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도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리포소 2장 9절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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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되셔서 성신을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신을 통해서 깨우치, 빛을 비춤을 받아가지고,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 깨우침을 받고, 그, 꼭 어, 법정적인 만족, 하나님의 그, 그, 그, 구속의 은덕을 다 믿는 자들이 누리도록 성신께서 택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이루신다 달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극히 하늘에 높이신 여기 빌리포스 2장 9절에 그라는 표현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토께서는 지금 아버지 우편의 좌정이 계신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주님을 주님로라고 바르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본세로서 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순종해야지 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 그리토께서 주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조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으로 그리토의 다스림을 받아야 아버지의 뜻을 조차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냥 목사가 조금 성경을 아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한 단체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신께서 목사를 교회 선물로 주시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다스려서 이 교회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 새로운 그 경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높이 되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성도만 못하다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급파 그그이 빛으로 치면 이 명도가 다른 거예요. 아주 대낮같이 밝은 세상에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는 거죠. 지금 주님은 바로 그런 권세를 받은 자격에서 세례를 제정하십니다. 주님은 세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할때 하늘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세례를 시행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 세상에 점점 실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하여 드러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이 바로 그리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되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베푸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 번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안으로, 이름 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례 받는 본인, 세례 베푸시는 본인은 그리도를 믿는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때 살펴봤는데 성도의 사귐에 하나님과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와 사귐을 이루는 것은 그 사귐 안에서 성도의 사귐을 이루게 하기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혈연, 지연, 뭐뭐 뭐 학연 이런 걸로 뭐 서로 관계가 설정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거죠. 거룩한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웃음> 성도의 사귐은 그, 곧 그리토의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3위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룩한 교회에 속한 것이고,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 그 음. 예수님의 행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 행적 1권 서부도 10권 사이에, 뭐, 언제 이제 교회 앞에서 한번 할 건데, 그, 김홍전 목사님이 예수님 행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성신의 인도, 그리고 만물 충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기적인 유기체 그것이 우리 개인, 개인의 개인 구원과 교회의 구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의 구, 구원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이 계속 교차적으로 모든 설교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겁니다. 성경의 그 주된 주제를 알고 거기에 에 기초해서 모든 성경 본문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명하고 그쪽으로 모아져서 이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사명 이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다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다르지만 다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 실증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안로서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몇백 번을 얘기하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하신 그리토께서 모든 권세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토의 몸인 교회가 충만해져야 만물충만이 되고 만물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피전모에 고대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웃음> <하는> <웃음> 함께하는 함께하는 어 성도의 사귐은 무엇인가? 한낱 인생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실로 신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신비는 더욱 신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서 그 신비를 잘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소서 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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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목매 교회에 연합된 존재는 하나를 이룬 겁니다. 그리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이룬 겁니다. 여기에 자기가 무슨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뭐 절대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고, 그, 거기에 함께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따로 놀면 됩니까? 하나가 되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이 교회에 내가,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한테 뭘 해줘야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도를 알고 구원을 알아서 교회에 속했으면 교회를 내가 이루는 겁니다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동일성과 보편성과 거룩성과 사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속성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고, 성신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요 그건 뭐가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그 은혜의 방도로 주셔서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내 구습이, 나의 구습, 나의 그, 옛사람의 그, 그, 매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이, 이 기도를 드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 우리가 다음에 이 말씀을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맺고 계시는 그관계 예,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방불한 관계를 맺고 살수 있게 하여달라고 강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다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뒤침주고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스테반이 순교할 때 주님은 서 계셨잖아요. 서서. 그 주님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들도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모든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와 아들 되시기를, 아버지의 아들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3위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비슷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로 16, 15절.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의 안에,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입만 나불되는 게 아니죠. 시인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만 마음, 생각, 행동으로 다 시인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신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고 성신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그리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삽니다. 우리가 삼위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이런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폼 잡는 게 아니고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의 사조와 풍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사조와 하늘의 그 방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계시는데 우리도 성례를 통하여 성신 안에서 그리토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런 사랑의 일치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토께서 모든 권세로서 이루시는 일이 이렇게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토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가도록 친히 우리와 그런 관계에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관념으로만 믿은 사람이 아니고 실질로 믿은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제 거기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토 안에 있고 그리토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토 안에 있고 그리토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성신 안에서 맺는 그리한 그런 신비한 관계에 방불하게 우리가 피차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하고 하나님만 하나가 아니고, 나하고 그리스도만 하나가 아니고, 이제 그그 그 관계를 가지고 성도 간의 하나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수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서로를 향해서 발휘할 때. 우리가 각각 그리토의 인격을 서로에게 나타내요. 우리 가운데 그리토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아버지이기를 기뻐하시고, 아들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리토 안에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아까 3장 16절을 얘기했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거를 저항하는 건 죄입니다. 그리토 안에 있다고 하면 이거를 자꾸 희석시키고 깎아내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웃음> 그리토께서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웃이 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원수들의 짐승들도 돌봐야 되는데 주님의 품성을 발휘하고 살려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과연 그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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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이미 그리도 안에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매여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토대에 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토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토처럼 말 그대로 그리토의 지체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와 같이 하라고 하는 사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세례 명령을 베푸실 때 연약한 인생, 죄 있는 인생을 통하여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원이면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을 해야 합 자기 개인의 앞날을 생각하고 자기 가정의 문제에 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그,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겠다고 한세 사람, 그 사람들을 깨우치실 때 그렇게 얘기했죠. 시급성을 항상 얘기했죠. 그리고 가정 팽개치고 뭐, 교회를 세워라. 이건 아니죠. 그건 늘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 뭐, 그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원이니까. 이 일을 통하여 그리토의 몸이 머리신 그리토에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리토께서는 그리토로 충만한 그런 세계를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그리토 안에서 세 사람, 그리토 안에서 한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토께서 모든 번세로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은 뜻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아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와 함께 자라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토의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참 모자라고, 모자라고 비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모인 것 같지만 여기는 머리대신 주님이 만유의 주제로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통치하시는 사회이다. 이게,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에게? 음. 여기 나오네요. 사람의 눈에는 보잘 것 없는 인생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눈에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보잘 것 없는 인생을 통하여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한 영혼이 보잘 것 없이 베는한 영혼이 믿음의 눈에 나타나는. 그리도의 영광이 때로는 매우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겨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입니다. 114문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유 홀수할 수 없어 이제 뭐 그냥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룩한 사람이라도 참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그리도의 영광이 때로는 깜빡거리며 꺼져가는 희미한 불꽃같이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희미한 불꽃은 곧 동터오는 아침 햇살을 대낮의 찬란한 햇빛을 예고하는 소망의 불꽃입니다. 노아와 같이 온 세상 사람의 조롱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위대한 의의 전파자도 멸망하는 소, 소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겨우 그 멸망의 유황포를 피했던 로또 똑같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 받은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 은혜의 사실을 똑똑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사실과 더불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엄연한 현실을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깨우침을 주셔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어떤 열매도 맺고 하는거죠. 생활도 하고. 이게 주님이 뭐 하나라도 틀어버리면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다만 주님 앞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식순을 보면 이게 이제 영광성, 성사미성, 경배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서 말씀을 받잖아요. 이게 꼭 옛날 이제 김홍전 목사님은 옛날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배 모금을, <웃음> 어,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작곡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뜰을 거쳐가지고, <웃음> 이제, 성소, 뭐 지성소에는 뭐, 대제사장 밖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제를 하는, 그, 그런 순차적으로 문을 통과해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예배 모범으로 세워졌다고 세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쓰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 얼마나 큰가를 알고 주님 앞에 서야죠 나라도,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삶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웃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류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하심입니다. 그저 우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상적으로 조금 심오해지는 것도 아니고, 혹은 이런저런 탁월함을 남보다 좀더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계를 이루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하면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신앙이 장성한다고 하는데 아상만 자꾸 드러나고 그 사람의 고집, 완고, 그 완악함만 드러나면 이거는 은혜를 거꾸로 받는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토로 충만한 세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 영광이 충만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 그리토가 충만한 것이고, 그리토의 충만으로 만물이 충만한, 거예요. 만물 충만으로 만물이 통일이 되는 거 내가 가장 미미한 존재로서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이 만물의 회복과 만물만물려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주님께서 높이 되셔서 성신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토처럼 되게 하고 그리토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그리토에게 에, 척붙여지고, 또, 뭐, 부활의 실, 실, 실증까지, 뭐, 중생하고, 뭐, 부활의 실증까지 가는 그런, 어,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가 지나고, 전하님.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례와 또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김지학 선생님의 그 세례식으로 인해서 아주 뜻깊은 날이었는데 그거 관련된 교훈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는 것은 저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도를 드러내고 그리도의 충만함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토 그 안에서의 구속의 경영의 목적이고 최종의 그 목적지가 될줄 아옵나이다. 저희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 주력하게 하옵시고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행으로 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주 동안도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